생겼어요, 그죠? 네. Oh, 제가 네. 아까 구한 거 아니에요? 미스였던 거 미스, 네. 빵이야, 아, 미스. 네. 미스. 네. 이거까지는 그, 뭐, 이거 뭐, 인정, 뭐, 인정. 뭐, 이것까지 뭐, 2, 3, 5. 7 이것까지 인정. 인정. 네. 최대공분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아, 아, 최대 할 때도 여기까지. 아여기 아니구나. 쏘리 최대공부수는 아니고요. 최소공배수 할때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좀 달라. 좀 달라. 그래서 미스라고 하는 거예 그래서. 아 알겠다. 이거예요? 설마. 그래요. 아. 양오띠네요, 이렇게... 양오띠. 에이... 맞아요. 양오띠? <웃음> 네, 네, 네. 내가 개발한. 양오띠. 양오띠. 양오띠. 아, 너무 멍청해 보이잖아, 내가. <웃음> 너무 멍청해 보이잖아, 내가. <웃음> 그거 보면 <웃음> 알아요. 보면 약간, 아, 이렇게. 그게 돼요. 훈. 얘도 유튜브. 네. 어. 복겸은 알죠, 복겸복겸 네. 그, 뭐예요, 그건 또? 다 얘가 한 거야? 겸, 다 복경, 복경 모르세요? 복경? 그건 몰라요. 근데, 이, 내가, 그, 사이버 세상과 뭐, 뭐 단절하고 사는 게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아. 네. 너가 날 알려줘야 돼, 이런 거. 그럼, 그럼 거의, 모르, 다 모르셨어. 방송하는 사람들 아, 저는, 그, 가끔, 너 똥, 확 하면서 나갔잖아요. <웃음> 먼저 네. 화장실에서 했어요. 아니요, 이게 그 친구들끼리. 네. 가면에서 진 사람이 이제 앱보게 했거든요. 제가 져가지고 제가 했어요. 네. 어디 입이 아파요? <웃음> 아, 입이, 입이, 입이 그걸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이게 다 물어야 되잖아, 먹으려고 네. 네. 먹 그거 못 해요. 그냥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해, 집에서 하지 말고요. 네,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알았죠? 입스탬프로 이렇게 한 다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야 안돼 뜯어져서 <웃음> 나갈걸? 네. <웃음> 진짜요? <웃음> 그 정도에요? <웃음> 네, 주셨요 손톱 잡으시고요 네, 아, 이렇게 쓰는 그 방법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네. <웃음> 그래 조소공배수는 뭐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밑을 한번 제가 이거 볼까요? 약간 착각한게 뭐냐면요 네. 만약에 여기에 2의 3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2의 2제곱 쓰는 거잖아요. 아 최소공배수 갈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네. 2제곱 맞아요. 그게 안 돼요. 네, 그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지? 네. 2의 제곱은 밑에 것밖에 없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2의 제곱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3도 위에 하나밖에 없어서 3. 문제는 해네요 7도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그냥 쓰면 됩니다. 예. 네. 뭐예요? 2제곱. 큰 거, 큰거 고르는 거죠, 그냥? 오케이? 네. 네, 좋아요. 마지막. 6번. 네번 6번 폭탄 6번, 6번. 폭탄 소리 들으셨어요 방금? 어예 전쟁, 전쟁이 난번같은데번 6번 6번 6정 6번 6번 6번 6번 6요아번여기에여못여어요못 들어요 그렇죠 걱정하듯이 6번 6번 6번 6번 6번 6번 6번 봤어요 번 6번 6요 6번 6이 6번 번 6번 그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그냥 다 계산해 보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어,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2 2 4 8 8 3 3 9 8곱 이건 8 곱하기 9예요 아, 보기요, 예. 십, 이, 십, 이. 음. 육. 사백, 이십. 오. 구팔에 보자. 칠십이. 아오 오칠의 삼십오. 네, 사 번이네요 그럼. 아 최대 용수가다아 아니네 사 배방. 방금 건. 7, 4. 아 어, 이건, 이건 그냥 아니에요. 아하. 아, 2번이네요, 2번. 아,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2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풀어도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엄청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조금 야비한 방법을 써서 9이 됐어요 끝끝네이 위에 거만 곱하면 돼요 이거 위에. 아.. 최대권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만? 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아이고 아, 1예고생했습니다 네, 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아 <웃음> 궁금한데, 다른 방법 아 그래요? 너 궁금한데 다른 가는 법아 궁금한데 다른 방법? 전혀 안궁금해아 저는 궁금하네 그쵸? 저.. 저.. 저.. <웃음> 다, 다, 다, 다, 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아, 똑같이 이거 니은자로 하셔도 돼요. 소수인 걸로 아, 나눠주는데, 그렇죠. 예. 진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당황스러우셨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써주세요. 예, 24 24이폰 이거 세개인데어이 3개네. 예. 글씨를 누가 썼지 이거? 그게 막 자동으로 써지나봐요 죠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못 알아듣죠. 맞아요. 이에 <웃음> 예. 84는요? 똑같이 해주세요, 84 암산으로 할까요? 자신 있으시면 암산으로 해주세요 아, 그냥 안그래그래 암산보다는 예. 예의가 아니에요 예. 예의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의가. 맞아요. 맞아요. 예의가. 음. 약간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아 그 이제 소위수분해했네죠 최소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는 아까 봤고요 최대 공약수를 보여줬어요 최대 공약수 아네 그러니까요 최대 공약수는요 더 작은 걸 쓰면 돼요 오 아무튼 써주세요 일단. 대신 똑같은 숫자에서 이아 똑같이 등장하는 거에서 위에가 작은 걸 좋되네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잘하셨습니다.